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너무 예쁜 오모나트 이렇게, 버, 이렇게 보리나 이렇게 리그리스 음. 이런거에 대한 장식에 대한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저희 여름에 진짜 대박났던 아이 스파클링 나이트라는 음. 펄이에요 이 펄은 일반적인 펄이랑은 조금 달라요 실버인 가루가 약간 난사같은게 들어있는 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블루 칼라에서 한번 볼까요? 어머 세상에 <웃음>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되는데 <웃음> 이제 그만 얘기해야지 <웃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했었을 때 실버가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와 요즘 유행하는 엘사의 거의 드레스죠 어 완전 엘사.. 진짜 엘사 드레스 컬러 네 이렇게 실버펄이 이런 식으로 난사처럼 되어있어서 많이 비비면 없어져요 아.. 응. 이렇게 되어있는 <웃음> 제형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남는 시간에 후딱 하나 칠해놓을게요. 크리스마스 트리 할 거. 응. 컬러가 너무 예뻐서, 근데 얘, 얘만으로도 지금 너무 예뻐요. 드레스, 웨딩드레스 같아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거는 바탕은 크리스마스 트리니까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버로 솔직히 해도 이거를 컬러를 바르시고 실버를 해도 예뻐요. 하지만 저는 나무 전좀 약간 촌스러워서 저희 샵도 <웃음> 되게 녹색 게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스, 보이시나요? 그냥 열었는데. <웃음> 와. 그죠? 이제 브러시 얘기하면 안 돼요. 사장님 브러시 보내셨대요.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안 보내도 되는데 나는 없어도 괜찮은데. 그리고 어 제가 말한 저희 브러시 오 나무를 먼저 그려주세요. 음. 나무를 그릴게요. 나무는 뭐 이것도 너무 반듯한 세모로 그리지 마세요. 나무가 약간 세모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약간 들수면서 그려도 어차피 볼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 없어요 <웃음> 네, 제가 모든 캐릭터는 다 그래요 지금 이거 안올라오는건 <웃음> 그래서 제가 라방을 꼭 챙겨 봐달라고 하는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실 수있어 원장님 이거 안봐도 되게 쉬워요 제가 아까 진짜 대충 그리는거 봤지 스누피는 대충 그려도 되는 캐릭터라 명확하지 않는게 예뻐요 명확하게 그리는게 더안 이뻐요 음. 음, 요렇게 그려주시면 어, 돼요 뭔 뭔가... 원꽃이 지금 <웃음> 보이시나요? 근데 얘만으로도 눈이 너무 고신 나무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음, 하시고 이렇게 큐어할게요 음, 음, 되게...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하는 이거 볼 붙이는 팁이 있어요 볼펜이 없네 어, 제일 큰 볼을 여기다 붙이고요 약간, 약간 이렇게 흐르듯이 번개 모양으로 붙여주면 되세요 볼을 번개 모양으로 벌, 볼을 붙여주세요 번개 모양으로 볼펜이 없어 어떡하죠 없어가지고 설명을 번, 이렇게 해도 돼요? 볼펜이 없으시면 그냥 할게요 번개 모양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붙일 때는 꾸덕한 클리어를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오버레이 할거라서 굳이 여기서 뭐 본드를 쓰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되세요 음. 클리어를 전체로 적으 바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주 이건 다 있으시죠 집에? 집에 잔을 없으시네 이제 반찬은뭐다 있으시더라고 음. 자요 반찬볼을 어,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줄 라인에 하나 제가, 지, 제가 그 이렇게 이렇게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좀 교차하듯이 붙여도 돼 아무 색깔이나 진주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모양이 안 예쁘고 싼 진주 있죠 싼거아 내가 막상 샀는데 예쁠 줄 알고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좋은 진주들 있죠 뭔지 알아요 네, 그런 진주를 쓰면 너무 좋아요 이럴 때쓰죠 언제 쓰겠어요 그쵸 샀는데 그래도 써야 아, 활용을 해야죠, 음. 그죠? 이거 진주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 DM으로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아, 저진짜 몰랐어요 뭐냐고 어? 글리터 뭐냐고 네. 진주냐고 그래서 약간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보이죠? 번개처럼 아 응. 번개처럼 붙여주세요 음. 자, 이렇게 좀 튀어나와도 돼요, 나무에. 그래서 삼각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웃음> 이렇게 붙였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제형이 그래도 꾸덕한 편이라 이렇게 붙이면 얘가 흔들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혹시 집에서 셀프로 하시는 원장님들도 원장님이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하죠? 선생님들도 어, 되게 쉽게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세요. 투표할게요. 하고 여기다 색칠하면 돼요 아,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볼 붙이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웃음> 진짜 별게 오히려, 없습니다 여러분다 하실 수 있다 네, 진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유나 언니 손은 솔직히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쵸? 음. 이거는 튀어나온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걸로 대처한 거고 <웃음> 다른 지금 인스타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 어, 볼 이렇게 튀어나오게 다 작업을 했어요 어 어떻게 너무 귀엽다 똑같죠 지금 여기다가 네. 크리스마스 스티커도 붙여주고 작은 볼도 붙여주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 울라프랑 같이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연한 느낌의 저희 펄이 12종이에요 컬러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붙여준 거예요 음. 아, 네브러시 정보 보내드렸습니다 네 요렇게 발랐어요 음. 음, 이것만으로도 근데 솔직히 이거만으로 <웃음> <같아. 웃음> <웃음> 그래도 벌써 블링블링 하다고음 벌써 블링블링 하죠 근데 오늘은 베이스가, 오늘은 볼을 저희가, 제가, 저, 제가 준비해, 저희가 준비한 건, 사라진이 준비한 건 여기 실버볼이에요 음. 실버 트리이 실버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아이디어로는 여기가 바탕이 실버가 아니고 얘 나무가 실버고 얘를 진주를 오팔로 넣고 그리고 얘 볼만 얹어도 예쁠것 같아요 이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실버 실버 어, 이거 실버 그럼 실버 트리가 되겠죠? 그럼 실버 그라데이션이나 해가지고 눈꽃 같은 거 붙여주고 그리고 실버로 리스 요 느낌도 실버로 바꿔서 하면 음 우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완전 예쁘겠다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 해서 올려볼게요 아, 네. <웃음> 제가 더도 실버로 실버 느낌으로 저만으로도 또 풀어서 좋아, 좋아. 자 우선 이거 부, 이거 바르는 팁이 있습니다 또 진주는 동그란 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부터 바르시면 안 돼요 그럼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위에부터 바르셔야 돼요 지금 아... 제제 방법인데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밑에부터 바르셔도 돼요 <웃음> 음, 그리고 펴주셔야 돼요 와 근데 펄 진짜 원꽃이죠 그냥 원꽃이에요 <웃음> 안에 실버가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쓰기에 정말 찰떡입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어 이거 어? 하고 꺼냈다가 정말 지금 효자 아이템입니다 여름에도 저희가 이걸로 무지개 그거 했잖아요 와 진짜 너무 예뻤겠다 무지개 무지개 진짜 예뻤어요 와. 그리고 이게 입자가 실버 그 베이, 바이스가 되어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어... 그냥 맨들맨들한 느낌이에요 음. 둘중부터 튀어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볼 됐죠? 들어갈게요 <웃음> 무지개 진짜 <웃음> 보여드리려고 제가 핸드폰을 갖고 왔으니까 무지개, 무지개 제가 지금 인스타 업데이트한 사진이 800개가 있어요 800개 대박이죠? <웃음> 이 정도면 <세상에>. 이 정도면 <웃음> <웃음> 자저 지금 인스타에 보시면 지금 이거 되어있는 영상 있어요 이거 영상 이 있는데 음. 이게 완성되면은 요거예요 밑에 어머. 컬러 안간 거예요 어? 칼안 끈거예요? 네, 네안 끈거예요 원꽃에 바른거예요 새... 세상에 너무 예쁘죠? 스파클링 나이트 이거는 진짜 숨겨져 있는 효자템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네, 되게 잘 쓰시는 원장님들은 되게 잘 쓰시더라고 그리고 저희 아는 원장님이 이거 새 봤냐고 나한테 너무 예쁘다고 음. 보내주신 게 있는데 <웃음> 크리스마스 이거 보여줘야 돼 미리... 미리... 캡처 떠올걸 네그리 인스타 여러분 한식을 달고 살짝 꺼질 수가 있어요 어디 가지 마시고 아트 끝까지 함께해요 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 크리스마스 느낌이죠?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에는 어, 겁니다 오 너무 예쁘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냈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냐며 <웃음> <웃음> 아 현실 반응이네요 네 미친 거 아니냐며 어머 이거죠 이게 가요 뭐지? 그오덕살로 원장님께서 이거 해봤어요? 쓱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활용하기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아 이거를 한 곳에 이렇게 치우쳐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어 잠자는 아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이 아, 이 색깔이 아닌데 연두색인데 이걸로 할게요 이것도 이쁘니까 스파클이 나한테 앞에서 침 흘리다 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웃음> 음, 맞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아이라서 어, 편하게 샵에서 시술 시간 단축으로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블루볼 하나 하고 빨간볼 하나 한 다음에 나머지 실버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럴 때는 그냥 5초씩만 큐어해요 원래 아까 그렇게 오래 큐어 안하는데 설명하는 이라고빼질 못한 거예요 꼭 중간부터 바르시고 내리셔야 돼요 안구, 내, 밑에부터 먼저 라인 잡는다고 바르시면 그래도 얘네들이 지금 제가 미경화를 전혀 닦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 있어요 아배 고프네요 저배고면 점심시간 때잖아요 아니 저희가 아침에 네. <웃음> 9시까지 샵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음, 제가 7시 이게 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맞아요. 제가 보니까 가까운 데서 오시면 너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배가 고프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하네 배고벌 시간대에요 그죠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배꼽시계를 갖고 있는데 아, 아. 미드가 없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 원래 바탕 발랐던 실버 있죠? 요거 네. 바를거에요 아, 너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초점 나가는데도 너무 예쁜데 초점이 나가는데도 <웃음> 어. 팔레트가 없어서 이렇게 제 어. <웃음> 울라프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뒷부분 <웃음> 뒤집어가지고 <웃음>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안못 깜빡하고 갖고 온줄 알고 근데 원래 라방은 이런 게 매력이죠 그럼요 없으면 한데, 눈 앞에 있는 걸로 눈앞에 있는 걸로 그래서 굳이 다양한 볼을 사지 않으셔도 볼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조금씩만 큐어해도 이제 어차피 각큐어잖아요 계속 옆에 것들이 큐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 너무 예쁘죠? 진짜 자 이제 그리고 요거 준비한 볼을만 붙이면 끝납니다. 요볼요 볼을 붙일 때는 그래도 동그랗고 세라서 저는 본드로 붙여요. 본드 전 제가 쓰는 건 요건데. 이것도 판매하나요? 네, 있습니다. 아무 좋아요. 이거 좋더라고요. 제거 갖고 온 거예요. 오늘 거는 제가 갖고 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 맞아요. 여기에서 제가 빌린 건, 요 페이퍼. 이거 좋더라고요. 먼지가 안 나서. 토스가 진짜 안 나서. 요 페이퍼. 그리고 요 밑에 까는 <웃음> 깔개. 요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가져왔어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네, 있는 걸로 그날만 대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늘 갖고, 갖고 온 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붙일 볼들을 생각해서 뚜껑을 좀 딸게요. 아, 글루 드라이가 없네. 생각은 못했네. 어, 그건 가져다 드려야 되죠. 좀 잡고 있으면 금방 마르지 않을까요? 안 마를까요? 저는 잘 몰라서. 요렇게 붙이면 돼요. 조금씩 하나하나씩 붙이면서 이제 글루 드라이를 쏘는데 글루 드라이를 안 갖고 와가지고 저 데이지님 <웃음> 방송 보고 계시면 혹시 아무런 데나 <웃음> <웃음> <안 웃음> 글루 드라이 한번 가져다 달라고 해주시겠어요 데이지님? 근데 저 어, 어, 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음>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는 그냥 있는 거라. 이런 식으로 붙이면 돼요. 음.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했으니까 어, 아, 아,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안안 안 쏟아지는데요? 아, 괜찮는데 네. 음. 그래, 이만큼 좋은, 구, 좋은 저거라니까요. <웃음> 글로. 근데 그, 그래도 한번 붙일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붙여 이렇게 본드를 바르면서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진짜 쎄요 쎄 음. 그, 그래서 이 청량감이 더 있는 예쁜 볼이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렇게 예쁘지 않겠죠 큰 것도 음? 벌써 예쁜데요 귀여워 너무 예쁘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이볼 너무 예쁘죠 진짜 빈티지한 영국 크리스마스 트리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 저는 생각한 게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미리미리 볼을 그려놓을 수 있잖아요 음. 볼 위에다가 어, 스누피 같은 거는 페인팅으로 그리시면 원꽃에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거 그려가지고 위에 리본 같은 거 달아도 너무 예쁠것 같아요 <웃음> 맞는요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해봤어요 <웃음> 시간이 있 가지고 이렇게 달면은 그러드라니까 이제 어. 왔습니다. 감사해요. <웃음> 오늘인가 스파클링 지르는 날. <웃음> 그럼요 오늘 젤 라인 10% 할인쿠폰 나갑니다 윤지님 아시겠죠? 오늘 하루만 쓰실 수 있어요 대박이네요 음. 전체 젤 라인 모두 포함이니까요 오늘 단 하루만 쓸수 있는 젤 라인 10% 할인쿠폰 타함들필요하시대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볼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응안 음, 그래도 볼 예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웃음> 요볼 선품도 판매하거든요 <웃음> 네 저희 판매한.. 여기.. 아 여기서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갖고 온밥 볼이에요 제가 갖고 온거 아니에요 아 <웃음> 지금 너무 놀랬네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골드도 있,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 될것 같아요 되게 간단해요 아트도 고객님 앞에서 하기에도 근데 고객님들이 해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쁘잖아요.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뿌릴게요. 마지막 으로드라이 뿌렸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별만 붙이면 돼요. 별은 또 상징이 있죠. 골드를 붙여줘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왠지. 맞아요. 골드가 가야 완성인 것 같은 트리에. 이렇게 쓰레어. 붙이면 된 거죠. 얘도 음.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되게 터질다, 터질 것 같은 트리여야 돼요. 터질 것 같은 트리. 아커세이아네 <웃음> 아. 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아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별을 붙이면 끝나요 별은 있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간단하죠? 스파클링 할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이네요 진짜 스파클자 요렇게 한 다음에 지금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어, 우들투들한 게 없습니다 얘도 이 스파클링이 안에 되게 입자도 되게 아까 다 없어졌잖아요. 네. 다 부서지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 안 되는데. 에이, 이렇게 되어 있는 펄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하지만 이거를 많이 문지르면 이렇게 없어져요. 아예 없는 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오버레이를 따로 안 하시고, 어, 그냥 클리어를 얇게 바르시고, 탑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 사용하는 클리어 좀 있잖아요. 보석 박을때 쓰는 클리어를 네. 사이사이 사이에 한번 다 메꿔줘요. 아. 메꿔준 다음에 노나이프 탑젤로 마무리하면 한달 동안 떨어지지 않고 글루를 썼잖아요. 그럼 네. 떨어지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이블링이랑 아. 프로미랑 같은 회사냐고요?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저희 분이 <잘 웃음> 사용하셨던 거. 어, 제가 사, 잘 사용한 걸 갖고 와야 되니까. <웃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탑을 바를게요 어차피 이게 샘플이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안, 안 하려고 탑을 바를 때는 어, 이렇게 쓸어가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먼저 발라주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요 이런 엠보 네일 할 때는 그렇게 바르셔야 돼요 바탕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음. 이것도 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음.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꿀팁 많이 얻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트리를 먼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바르시는 거예요. 에속코르 소리가 나네. 아까 오는데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네네. 이상한 유산균을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못 먹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못 먹는다고.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으면 클럽에서 몇번 뛰쳐 나갈 뻔했습니다. 어, 잠시만요. 진짜. <웃음> 잠시만요. 하 <웃음> 면서 <웃음> 네우선은 어,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 이제 큐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예요.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요 페인팅만 있으면 음, 다양한 아트를 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요. 네요 페인팅 위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큰 진주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거의 안 쓰지 않나요? <웃음> 솔직히 정말요. <웃음> 네안 쓰죠. <웃음> 여기다가 어... 탈색이 좋으니까 음. 그리고 밀리지 않잖아요 아까 봤죠 가장 강력하게 고정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누피 얼굴을 그린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트로 파츠 있죠 네. 그거 삼각형 바르면 오만한트 같은 볼이 돼요 <웃음> 그렇게 도 사용할 수 있겠죠 너무 예쁘겠죠 우와 제가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언니 장식이 제가 만들어 보려고 우와,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제형 자체가 레벨링도 좋아야 되지만 고정력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아트거든요 음. 잠깐만요 제가 캡슐 음, 떠났었는데 이렇게 오, 어떡해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오. 않겠죠? 이게 손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미리 그려놓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고객님들도 엄청 좋아하실걸요? 어 이거 너무 귀엽겠죠 음, 너무 귀엽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미리 그려놓으셔가지고 오마노트벌 같은 것도 해놓으시고 어, 저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나 리스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형이 아무래도 너무 묽거나 발색이 안 나오면 그게 잘안 돼요. 음. 약간 어, 대직하면서 레벨링은 좋고 발색이 많이 나온 제품이 가능한 거니까 어, 저한테 그만 이제 드로잉 스티커가 왜분리되냐왜안 아. 그려지냐고 DM 좀 그만 보내주시고 음. 한번 사용, 사서 사용해보세요. 아마 후회하지 않는 제품이 될 거예요 맞아요 자 네. 여러분 네일태고야 나도 무조건 필수로 가야 합니다. 정말로. 자 근데 그림 잘그서미태들은없도 돼서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너무 귀엽죠 실버로 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 솔직히 저는 이거 골드가 예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실버가 조금 더 고급진 것 같은 게 저만의 느낌인가? 좀더눈 내린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여기 위에는 혹시 샵에 혹시 비즈 없나요? 비즈? 비즈 <웃음> 위에요 <웃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안 쓰는 건 이걸 왜 샀을까요? 쓰지도 않는 걸. 왜 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데 쓰려고. 음, <웃음> 이런 쓰려고? 이렇게 골드도 있더라고요 <웃음> 여기에 보면 하나 있는 여기 원통을 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요거 요거를 볼에 이렇게 쓴 거예요. 아. 핀셋질이 안 되네 이렇게. 우와. 음. 응 요거예요. 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진짜 다들 완전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실버 <웃음> 그죠 실버 너무 예쁘죠 실버볼은 어 아마 이거 이그 걸어놓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링크 올려주세요 네. 여기 필스템입니다 <웃음> 음. <웃음> 필스템 진짜로 근데 너무 예쁘다 그리고 큐티클 라인 쪽에다가 이렇게볼 바르셔 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눈은 것처럼 하셔도 <웃음> 예쁠 것 같아요 몇개 붙여서 볼 같은 거 진주랑 같이 하시면 실버니까. 네네. 겨울에는 화이트 되게 많이 하니까 활용하시기 아마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웃음> 네. 예쁘게 하셔가지고 저희 사라센 태그 걸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방송에서 꿀팁 완전 대방출. <웃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버하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오버하지 않았어요. 한 <웃음> 시간 20분 안에 끝나달라고 했거든요. <웃음> 네, 맞아요. 눈 뭉치 그런 것도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더 알차고, 그리고 저희 프롬 제품으로 해가지고 준비갖고게 저희 제품들이 아시겠지만 일반 컬러들은 발색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페인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글리터들도, 그리고 실험 라인들도 편하게 진짜 굳이 스킬이 없어도 마블을 할수 있는 다 이렇게. 그 기술이 있는 제품들이에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캐릭터도 드로잉 스티커가 있어서 편하게 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이 핑큐어 페오니 램프도 굳이 큰 램프가 아니어도 그 램프만으로도 30초만 큐어하면 컬러가 다 큐어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딱 필요한 3종만 구성되어 있어요. 음. 저희 이거 제가 지금 방송 때도 보여드렸는데 샘플로 썼던 오벌 브러쉬인데 아직도 상태가 끝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큐티클 라인에 밀어 넣기도 너무 좋아요 음, 딱 맞네요 네. 여기는 약간 도톰하고 밑에가 얇아요 그래서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다 테크닉과 어, 기술을 너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봄에도 아마 예쁜 제품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 아시죠? 오늘 또 오늘 하루만 젤 라인 10% 할인 쿠폰 발급 된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방송 홈페이지 사라서 홈페이지 들어와 주셔서 한번 봐주시고요. 어, 네 그리고 방금 브러시 어, 프롬더 네일 거고요. 제가 링크 올려 드렸고요. 네. 전 샘플 쓰고 있어요. 오래됐죠. 태기 <웃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예쁘게 태기다가 이렇게 음. 되어 있어요. 프롬더 네일. 제가 쓰고 있는 건 01번 아트 브러쉬 아까 되게 오버레이 하기 좋은 건 이제 오벌브러쉬 그리고 사선브러쉬도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어, 마블에서 꾹그리거나 이렇게 할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면 진짜 절대 뭐 후회하지 않으시고 한번 피드 찾아보세요 인스타에 보셔도 좋은 말들이 엄청 많이 잘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후기가 정말 좋거든요 네, 좋은 제품만 <웃음> 네. <웃음>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 보시 분들 다 수고하셨다고 <웃음> 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 초대해 주세요. 해주세요 <웃음> 아, 저희 one o 대환영입니다. n 그 y 나요 알겠습니다.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 모두 o i n g to tell you. I'm going